커서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아랫줄의 코드를 추가하려면 마우스나 방향키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은근 귀찮죠? 아동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Command-Enter 혹은 Ctrl-Enter를 제 브레인과 이클립스에서는 Shift-Enter를 빔에서는 O키를 누르면 됩니다.